안녕하세요 저는 한살 잉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막내죠 자 여기 먹을 거 먹어야지 염염자 이렇게 먹으면 제 몸집이 커지거든요 몸집이 커져서 형들보다 엄청 강해질 겁니다 도넛츠도 먹어야지 염 몸무게가 어 뭐야 <웃음> 뭐야, 방금 뭐였지? 방금 뭐였지? <웃음> 저 맨쪽 위에 있는 패션가 써져 있는 부분은 제 몸무게인데요. 제가 다치게 되면 살이 빠진답니다. 그래서 잘 피해가지고 먹을 걸 먹어야 돼요. 여기 햄버거도 먹고, 냥. 아, 뭐야! 로봇청소기가 저를 계속 때리고 있어요. 뭐지? 야, 로봇청소기, 야, 너 뭔데? 때려. 어. 로봇청소기가 아무래도 고장난 것 같아요. 자, 가자. 와, 나 구르기다. <웃음> 와, <우와>, 로봇청소기! <웃음> 로봇청소기가 날 때려서 1층으로 순식간에 굴러왔어요. 어, 응. 형들! 응애! 응애! 응애! 응애. 아, 응애. 너는 누구야? 야, 야 어, 그렇구나. <웃음> 형아! 근형님이다. 야, 미안해. 형아 진짜 못생겼어. 이런 말 하면 미안한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아여튼 형아들. 저도 형들처럼 멋져지기 위해서 먹을 걸 많이 먹고 거대해질 거예요. 바깥... 오, 로봇청소기가 왔어요. 어. 아! 로봇청소기가 고장 났어. 아주 고쳐주세요 엄마 아빠! <웃음> 나 애기를 자꾸 괴롭혀! 로봇청소기가 날 때린다니까? <웃음> 그 밖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타... <웃음> 아나 나갈래 나 집에서! 로봇청소기가 너무 무서워! 요 여기서 집에 있으면 뭘... 로봇청소기무서워 빨간불이 <웃음> 켜지면 고장 난다는 증거거든요? <웃음> <웃음> 조심해야지 아우! 좋아요 나 지금 엄청나게 음식물 쓰레기 먹는 중 no. 아! 로봇청소기 때문에 나못 살겠어 나가야 돼 집에서 그냥 와 로봇청소기 왜 이렇게 싸나요 애가 아 살려주세요 아기 살려 나가서 먹을 게 있나요? 저기 니한테 물어봐 제가 길거리 출신이야 내가 바로 그 길거리 출신 베이비야 <웃음> 저 차에 치웠더니 몸무게가 다 빠졌어요 음식물 쓰레기나 먹어야겠다 저골목길에 있다고? 굉장히 코덕코덕하고 맛있는데? 영양분을 섭취할 시간이로군 우와 여기 음식을... 근처에 햄버거도 있고 엄청 많은데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저그 아저씨 일부러 나한테 물... 아 뭐야 저 아저씨 일부러 나한테 물 뿌려! 아 이게 저 아저씨... 나한테 일부러 물 뿌렸다니까? 좋아요 아 여기 맛집인데? 형아! 저도 먹어볼까요? 하나 먹어볼게요! 넵! No. 뭐야? 어리밤비에... 너무 크다는데 내가 먹기에는? 어 작은 것 있어. 그건 내가 다먹어 어? 형왜 젖히세요? 어? 이거 쳐줘? 어허어와봐아잘먹어아 <웃음> <웃음> <웃음> 이리로 와봐. 누가 미안한지 정할 시간이니까. 찼떡해요 형아. 니가 짜신 줄 알았지? 아, 찼떡해요. 야. 야, 네? 아, 리뒤덮야 너도 이리봐 아, 아 찼떡해요. 내가 형이야 뭘 봐. 내가 보기 때 길거리가 더 안전해.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 은 로봇 청소기가. 맞아. 여기. 나도 그 녀석의 핍박에 못 견뎌서 나왔지. <웃음> <웃음> <웃음> 야 뭐야! 저기 잼민이가 나 때렸어. 어 잠깐만. 어? 음식점에 뭐, 먹을 게 엄청 많은데요 형들? 음식점? 음식점이 엄청 많아. 와 뭐야. 먹어야 돼, 먹어야겠다. <웃음> 아 뭐야. 나 잼민이가 나 때리러 왔어. 직접. 먹은 거다 뵙겠는데 너? <웃음> 아! 에, 아! 잼민이가나 쫓아가서 때려! <웃음> 왜 집에서는 로봇청소기한테 고통받고 진짜 너무하네 오! 잼민이다 미안해! 미안해! 쥐 잼민... 퍼오르게! <웃음> 잼민이 영화는 봐주지 않아요 여기도 왜쭉 젠민이가 때리고 있어! 차 조심해! 차 조심! 차! <웃음> 나... 재민이들이좀 좋아! 근데 집이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웃음> 좋아요. 어? 형들! 스킬을 아래 것도 배울 수 있어요. 뭐지? 어떻게 쏟는 거야? 와, 뭐야! <웃음> 와, 구토한다! 아기의 예, 구토를 할수 있어. 이거라면 은저 밖에 있는 재민이 형도 혼내질 수 있겠는데? <웃음> 저 지금 길거리거든요. 재민이형아들한테 뿌리죠, 이거. 에이, 어, 저기 앞에 재민이 형님이 있어! 어 어이 재민, 아까 널 그렇게 때렸겠다. 우리 형님 괴 먹으라. 쓰러와 엄청난데요? 리아 형님? 별거 없는 것이었어. 어, 뒤에 재민이! 오! 역시. 여기가 음식 가게란 말이지. 어, 어 미안해. 여가 앞에 있는지 몰랐어. 쎄는데 다 뺏긴다! 역시 길바닥 출신은... 전랑가! 아! 어, 저기 음식물 쓰레기가 있구만 맛볼까나? 이야 음식물 쓰레기 먹는다! 형님들 저부터 거대해줄게요! 어디 여기 내 구역이야! 아, 나도 저 친구야! 아! 나도 좀 줘! 저기는 내 구역이야! 어 전랑가! 나 쓰레기도 위아래가 있는 거야! 아! <웃음> 오 저기 영화관이 있는데 영화관에서 맛있는 팝콘이나 먹어볼까 역시 형님이셔 벌써 어린 나이에 혼자 영화를 형님 어디지 기입니다 형님 아 저기 아저씨가 너 쫓아온다 네어 감사합니다 형님 아저씨 아저씨부터 어디 묻질러야 되는까 아닐까. <웃음> 야다 이게 끝에 축구장에 있습니다 형님 재민이 어? 세 명이서 아주 그냥 일진놀이야! 미안하다 야 지금 <목소리> 커서 세상에 너를 밀쳐버렸네 형님 <웃음> 작은 건좀줘 주십시오 형님. <웃음> 이런 게 어디 있어? 여기 돼지십니까 형님? 안 보여? 내가 안 보여? 잡았습니까? 너를 축구 골대에 넣어줄게. 여로서 앞에 서봐. <웃음> 골좀 넣게. 서, 형님! 서 이렇게까지 말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돼지 베이비... 아! 나는 버스 정리장도 부셔버려, 화가 나면. 아... 김, 김야가 어디서 힘을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아까 영화관에 있던 쪽에... 저기... 어, 저기 저기! 나보다 더큰 형님이 있다는 거야? 오! 저기... <웃음> 엄청난 아기가 굴러다니고 있구만. 오미오오아넌 많이 컸다. 안본사이야 말이야. 어? 아유, 뭐야, 쨔카나. 니년간 부딪쳐볼까? 내가 졌다! 도망쳐! 어, 이아인와봐 아니야. 내가 질 일이 없어. 한번더 도전해보는 거야! 와봐. 하 어! <웃음> 귀여워. 아! <웃음> <웃음> 야! 야, 망해. 역시 스트리 출신이시다. 네, 역시 길바닥 출신이지 내가. 또 싸우면 또안좀안단 말이지. 소영님 보통이 아니었다. 빨리 커야 돼. 소영님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이거 날 뿅. 난 이제 다 먹어 이제 원하는 건 말이야. 너도 <웃음> 먹어주겠어. 야,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먹자, 아자 먹자, 야 돼.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먹냐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먹 와와 와! 뭐야? 형님! 어, 뭐? 이제 나한테 밀실 겁니다! <웃음> 일로 와! <웃음> 너! 아까부터 날 때렸지! 일로 와! 일로 와! <웃음>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고리 땀에 새우좀 사준다! 넌 죽었다! 너 일로 와! 미안합니다. 여기! 야 어, 아무도 조심해. 네. 대장이 올 것이다. 제발 그만 때려 형님들. 어, 5천을 써서 건물을 먹을 수 있다? 씨를 시를 누르면 건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개전 해오리! 와! 진짜 부셔 버리잖아. 건물을. 좋아요. 엄마! <웃음> 뭐야? 아까 너야? 뽑아 봐. <�ologne> 귀엽네? 합니다 귀여워! <�most> 그만! 크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제발! 가비나 길여워귀나 귀여워! 가비나 가나 너무 가다가나가 <웃음> <웃음> <뭐라> 야, 이 구역의 작은 나이, 내가 됐구만 나 행복할 수 없어 우와. 음, 너구나 이 녀석이 왜 저렇게 작아다어날뛰고 <웃음> 아, <나 가졌어. 웃음> 있습니다 <웃음> 아, 살아남을 수가 없어 혹독한 세상이야 와 이게 나무들이다 맛있다 와 엄청 맛있다아어디 아, <웃음> <웃음> 아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읍. 먹었다 부셔, 먹었다, <웃음> 먹었다 먹었다. 자 이제 한번 이 헌트. 오, 어 뭐야 뭐뭔 소리야 이거. 오 뭐가 떨어지는 배경음 <웃음> 악마됐다. 나는 이제 거의서 아기가 아니게 된것 같기도 하고 악마인데? 악마 아기가 되었다. 내가 살던 이 집도 부셔버릴 것이야. 와. No. 아. 어. 어. 자, 어. 너무 단단하다. 좀 단단하네. 자 어쨌든 이렇게 나는 악마 아기로 다시 태어났다. 오 세상에 종말이 왔어!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지?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